한 시간을 위팅해야 되라고요. 더 한번 열어볼게. 요 오, 멋지 어, 개인적으로 소신발다 <웃음> 안녕하세요 혁기입니다 오늘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장어덮밥집에 와봤는데요 여기가 장어덮밥 하나에 3만원대더라고요 보통 뷔페같은데는 한 끼에 3만원 쓰는데 덮밥 하나에 3만원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장어덮밥 하나에 3만원 가치를 하는지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보기 위해서 와봤고요 근데 여기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11시 반에 오픈시간이 왔는데 1시간을 웨이팅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웨이팅해서 들어가서 냉정하게 한번 돈 값을 하는지 먹어볼게요. 그럼 좀 이따 뵐게용. 한 네. 시간만 들어왔네요. 네. 기본찬으로 나온 샐러드. 아, 네, 여기부터, 여기부터.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나와? 조명해야겠다. <웃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이게 생각보다 깊이가 <웃음> 좀 늘어져. 한번 열어볼게요. 오. 괜찮네. 야, 비주얼 대박이에요, 진짜. 진짜 3 6천원인데잘 먹겠습니다. 갯가신 것같물 네. 아, 그, 나와 여기 나와있는 거 여기 들어서 이거 약간 부어서 그냥 음. 음. 음. 히마부시세 음. 가지 방법으로 음. 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아 되게 얇, 얇게 썰려있다 두껍게 썰려있지도 는데맛있데 맛있어 숟가락은 뭐로 먹어? 이 숟가락으로 먹어? 저는 음, 응. 것만 이걸로 하고 장어 좀 두툼하게 살려있으면 좋았어. 일단 밥하고 장어. 뭐가지? 지 밥하는데. 사장님 와사비를어 뭐라고? 지아다 유명한. 가 <웃음> 난좀 식감 좋이라 두꺼이이 좋더라고 아쉽네요 두 번째가 김 와사비 파 깻잎을 넣고 김하고 파 깻잎 와사비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큰 차이 잘 모르겠다. 음. 음. 음. <웃음> 세 번째, 랑 두번째가 큰 차이는 잘지막마지다 마지막, 마지금 마지막, 마지막, 번째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고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바로 나도 다시마물은잘 모르겠다 네? 그냥 먹어볼까? 음, 그냥 먹기 좋네 된장국이 심심하게 맛있는데 파를 된장국에 넣어야겠구만 나는 일본에 그냥 와사비 한테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요렇게 개인적으로 소심바가 이걸 너무 너무 얇게 썰어서 바다장어고 그거랑 구별을 못할것 같아요 원래 뭐가 다른지모르겠어 크게 차이잖아 그렇지 않아 네. 내가 네. 이거 뭐. 얇은 게 너무 맛있다 맛은 맛이 왜, 두께 두께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장어구이 먹을 때 두껍게 먹잖아 원래. 근데 구이랑 약간 좀 틀리지 괜찮죠모자란이 이게 같아. 응, 음, 음, 나게 있을 어, 예, 또... 음. 네, 거 이런 맛 가시. 장어양은 많다 장어양은 많아 그 장어양 때문에 돈값은 이 정도 해야 될것같아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양념장어라서 비린 걸 잡은 느낌이기도 하고 양념 맛 음. <웃음> 나는 솔직히 막 비린 거를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가지고 냉담 음. 비린걸다 먹거든요 근데 이 생선, 해산물 비린 걸 싫어하는 사람 그니 해산물 비린 걸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네... 게 그게 될수 있지 약간 맛은 응. 뭐, 가정을 생각하면 뭔가, 나는 가정모로 먹으면 진짜 개맛있게 먹을 맛이 응응나 솔직히 아, 나먹어 그래서 나 카메라를 써요 LCD 먹는 거안 먹지? 이리 선번 중에 어떤 것실라거이이 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내실 매실, 내실까지 마무리로 먹을게요. 이렇게 안 하고 안 하고 했나? 아안 하고 바다장어구나. 이치마부시 이치마부시. 근데 <웃음> 네, 이렇게 구옥에서 이치마부시 민물장어덮밥 먹어봤는데요. 음. 솔직히 가격이 가격이라서 먹다가 가격이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장어가 두툼하게 썰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비린맛 같은 건 없었거든요 비린맛을 잘 잡아줘서 좋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장어는 크게 비린맛을 잘못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장점을 크게 느끼지는 못한 느낌? 저는 생각나서 여기까지 찾아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쯤은 먹어보는 건 괜찮은 것 같고요 양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있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